그러면 사실은 소망을 이룰 필요가 없거든요 소망을 이룰 필요가 없죠 왜? 이미 그것들을 다할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 아니면 저절로 이미 이루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쉽게 예를 들면 아 어제 오랜만에 그분 오셨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혁자 포뮬리 이번에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대요 근데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제 방송을 보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너무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 사고를 피하게 된 거야 근데 재 방송보다 사고를 피했으니까 제 생각이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이제 아, 충카님을 뵈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봤어요 제가 딱 보니까 어, 전보다 되게 많이 안정됐더라고요 사람이 그전에랑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되게 안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본인이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어, 우리 품리분들이 참고해도 좋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결국에는 원래부터 풍요웠던 사람이 아니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부터 풍요웠던 사람도 아니었고 마음가짐을 잡아가는 그냥 단순히 물질의 치중에서 돈을 번게 아니라 마음의 힘을 통해서 어떤 창조를 하신 분이니까 음.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소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 이게 오늘 사실 방송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은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거 만들 수 있죠?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소망을 어떻게 정하고 그걸 이제 이루어나가는 삶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데 성장을 해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은 뭐냐 소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성을 쫓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소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 소망 하나하나 쫓는 게 아니라 뭐 돈이니 뭐어 연예인이 쫓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의 그릇이 커진다면 그러면 은 돈도 따라올 것이고 사랑도 따라올 것이고 건강도 따라오겠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성장하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상명제에서 수업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했지만 저절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 자체가 성장을 해야 돼. 우리가 성장을 하고, 우리가 삶이 완성이 되어 가고, 우리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주파수가 높아지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들이 생기고. 그러면 사실은 소망을 이룰 필요가 없거든요. 소망을 이룰 필요가 없죠. 왜? 이미 그것들을 다할수 있는 위치가 되고, 아니면 저절로 이미 이루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쉽게 예를 들면, 은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어, 우리가 평상시 하는 건 뭐냐면 은 내가 원하는 누군가 있어 특정인이 있어 그 특정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연애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말을 걸고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어, 개인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면 은저 이성의 마음을 얻을지도 몰라 하면서 굉장히 아등바등하는 거야 그러면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설사 된다고 한들 그 사람 한정으로 성공한 걸 수도 있어 그 뒤로는 안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가꾸고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사실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끌려오거든요. 그죠? 내가 그전에는 어떤 연예기술들을 터득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썼는데 내가 정말로 점점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 나한테 호감 표시를 해. 왜? 내가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 어, 내가 더 이상 쫓지 않아도, 이성을 쫓지 않아도, 나는 점점 사랑받는 위치로 가네? 내가 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아낀 것밖에 없는데, 나의 성장에 투자한 것밖에 없는데, 점점 점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네? 이런 체험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소망 하나하나를 쫓을 때는, 그 소망 하나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는데, 그 하나 이룬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소망을 이루었는데 삶이 더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어. 물론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 소망 하나하나에 이일 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에다가 투자를 하고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키우는 데다가 우리의 마음을 쓰면 은 단순하게 그 자잘자잘한 소망들이 아니라 더 큰, 더 먼, 더 가치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의식의 힘, 마음의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삶이 아예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달라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더큰 그림. 자잘자잘한 성공이 아니라 큰 그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보면은 잘 되는 분들은 비슷한 얘기를 다 해요. 책에 나왔던 얘기들을 다 비슷하게 해.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책에 나온 얘기를 제가 또 하고 그걸 또 맨날 보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전에는 어떤 뭐 돈을 쫓거나 건강을 쫓거나 뭐 이렇게 하나하나를 쫓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런 이제 하나하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어차피 그릇을 키우면 따라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하고 계시구나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강연 때하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먼저 하시더라고 먼저 저한테 와서 경험담을 들려주시는데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엇도 애쓰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소망을 쫓을 때는 애 쓰게 되거든요 집착하게 되고 애 쓰게 돼요 내가 뭔가를 당장 하고 싶으니까 애 쓰는 거죠 뭔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내가 정말 많은 노력도 하고 애를 쓰면서 막 뭔가 이걸 이루어지게 하게끔 안간힘을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 그죠 힘이 막 들어요 그러고 막 힘이 막 들어가다 보면 집착도 하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거기서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힘을 빼면 힘을 빼면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상황이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 편안하게 삶이 흘러가요. 근데 그 편안한 가운데 기회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 기회들을 잡을 만한 그런 것도 들 많이 생기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 옛날 폭담 중에 그런 말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사실은 근데 돌아가라는 말이 진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천천히 가는 그 길이 사실은 더 빠른 길이거든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자꾸 빨리 가려고 해. 지름길로만 가려고 해. 그래서 저한테 맨날 그러죠. 춘카님 저한테 뭐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춘카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뭐 꿀팁을 알려주세요 뭐 좋은 비법을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얘기를 어? 그런 어떤 비법을 알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특별한 비법 남들이 모르는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도 아는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모르는 뭐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방법에 집착을 한다고 응? 왜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삶이 자고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 계속 언급했던 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유를 가지라고 근데 여유를 가지면 왜잘 되냐 여유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여유거든요 마음의 여유 현실의 여유는 아니야 현실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 어, 경제적으로 쫓길 수도 있고 상황이 진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는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근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면은 그러면 그마음 뭐냐 여유라는 것은 나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아의 마음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 그대로 괜찮지 않으면 나 성장하고 싶어 달라지고 싶어 변하고 싶어 지금이 싫어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 괜찮으니까 여유로운 거야 지금 내 모습이 썩 나쁘지 않은 거라고요 그 마음은 뭐야 지금 내가 괜찮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괜찮은 삶이 펼쳐져요 내 앞에 펼쳐지는 삶도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어떤 내 과도한 욕망이나 과도한 집착들에 휘두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죠. 그릇을. 그러니까 어 이걸 또 다른 예로 들어보면 은 통통배는 이제 막어 경박스럽잖아요. 약간 배가 이렇게 가는 게 통통통통이 하고 <웃음> 경박스럽고 이렇게 막어 작은 파도에도 막 흔들거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커다란 전함이야전함 엄청 큰전함입니다 통배보다 통한 100배 200배 큰 전함이야. 그러면 뭐 파도가 치든 뭐 그냥 뭐 미동도 없죠. 어, 크루즈 같은 거, 크루즈나 전함 같은 거 하면은 어, 미동도 없어. 파도가 쳐도 미동도 없어.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요, 그죠? 통통배는 막 그냥 이리저리 막 그냥 막어주때 어, 없이 막 왔다 어리가리 하는데 자 전함이나 이런 크루즈 같은 커다란 이제 배들은 뭐 방향을 한번 틀려고 해도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막이 방향 선회 하는데만 하루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루. 그냥 방향을 바꾸는데만도 천천히 갑니다 되게 느려 보이잖아 왜냐면 통통배는 그냥 어? 몇분만 에도 방향을 선회해서갈수 있는데 얘는 한참 걸리니까 근데 큰 배는 그냥 미동없이 또 방향을 딱 정하면은 또쭉 가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목적지에 편안하게 가있어 통통배는 어디 태풍 잘못 만나면 휩쓸려서 어디 이상한데갈 수도 있고 <웃음>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여러분의 삶이 뭔가 빠르게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있잖아요. 뭔가 남들은 빨리빨리 바뀌는 것 같아. 근데 내 삶은 뭔가 너무 더딘 것 같아. 바뀌는 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통통배가 아니라 정말 큰 크루즈구나. 난 정말 큰 전함이구나. 난 정말 큰 배구나. 그래서 방향을 선회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하지만, 한번 방향을 선회를 해서, 내가 한번 밀고 나가면은, 정말로 안정적으로 내가 쭉 밀고 나가겠구나. 응? 그 안정적인 힘과 뒷심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어? 그래서 좀더 시간이 걸리는구나. 나는 그릇이 크고, 큰 존재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때요? 빨리 안 바뀌어도 조급하지 않죠. 왜? 아, 나는 이제, 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어?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하지만 방향을 잘 잡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잘 밀고 나갈 거야. 방향을 바꾼 다음에는 그렇게 먹, 마음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낫잖아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중요한 것은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음이 중요합니다.